그 어, 우리 어때요? 저희 옷도 다 빼는 거 어떨까요? 어, 다 빼면 더울 거릴 것 같은데. 목에서 옷. 어? 응. 빼라고? 어, 다빼 어? 뭐 어, 그냥. 머리 빼는 거, 옷도싹다 그냥. 사실 나 이런 것도? 어싹다 그냥. 와. 와. 와. 세 머리는 일곱 명이잖아. 일곱 명이잖아. 일곱 명. 세 머리들. 일곱 명이잖아. 근데 누가 누구야? 있잖아. 나도 몰라. 다 있는 거야? 스타씨야. 포기하고. <웃음> 아파한 명이다. 인포 한명에 그거 투표 한 사람 어 <웃음> 확인 못 투표 한 사람 안 보여요? <웃음> 확실도 없어. It was at this moment he fucked up. e <웃음> <웃음> <웃음> no no no no! no. <웃음> 어, 나, 재밌는 나 재밌는 방금 재밌는 누가 내날 스쳐가는 걸 봤는데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<웃음> 여기가 실험실이야 실험실에 들어가는 입구 쪽 아니, 어그 커다란 차, 커다란 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다음에 실험실로 들어가는 쪽 야야 야야 <웃음> 아, 내가 이름이 데 내가 이름이 금니까 너무 좋다 <웃음> 너가 본거는 뭐야 왜야? <웃음> 뭘 봤어? 아어어 <웃음> 아, 저... 아니 그... 뭘 봤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? 뭐야 왜야? <웃음> 왜 왜야 왜 왜? 그럼 뭐든 알고 들고 있는 거지뭐는 모르겠어 몰라 내가 봤땐 쟤, 쟤 아니면 근데야 <웃음> 그거 내가 스캔하는 걸 봤는데? 근데 근데 그 내가 스캔하는 제인 걸 봤는데? 그러면 인것 같기도 해. 와, 달고 끝내봐. 뭐요? 아, 이거 봐. 어이가 없네. 아, 쟤가 제일 르게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운데 맵이 제일 <웃음> 재밌대아운네 우주선? 아, 맵이 세 종류인데 두 번째 거. 아 Thank <smart noise> you. 야킬쿨2 5 초라고 다 죽이고 다 해대. 진짜 어디서 봤어? 왜? 아니. <웃음> 아, 아니는 아 죽었지 참. <웃음> 아니 죽여봤다.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는 죽었어 일단은. 아니 근데는 아니 죽었고. 근데가 죽었는데 어디? 아니 진짜. 아니 아니 원인이야? 아니, 아니, 아, 아저 아니, 아니는 안 죽이게 되네. 아야 아니 는 자꾸 죽었는데 음,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래. <놀람> <놀람> 야, 아니, 아니가, 아니가 왜 어디서 죽었는가. 아니, 쟤은 아니, 아니, 쨔은 쨔인데 <놀람> 말고, 그, 저, 인포, 어, 인포가, <놀람> 인포가 인포야. 이뭔 개소리야? 인포가 <놀람> 인포겠지. 인포, <놀람> 인포가, 아니, 인포가, <놀람> 인포가 인포라고! 아, 아, 아, 해봐진정해봐진장해봐 인포가, <놀람> 인포가 인포겠지. 아니, 인포가 인포니까 <놀람> 일단 진정하고. <놀람> 아니, 아니야, <놀람> 아니야, 인포가. 근데가, 그 네. 때가 그 때가 산소통로에서 시끄리고 있길래 어? 나는 그러면은 이거 빨리 열리고 가면은 이제 저쪽 화석도 있는데 저기 이포뭐야지그 화석 여든 저거 기 가가지고 화석 게, 어, 껴껴 맞춰야겠다 그러는데 인포가 딱 죽었어. 아 인포가 죽이고 있었어. 아그 때를 어? 죽여라. Wow! But yeah. I think I'm g o i n g t o go?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Yeah, <laughs> boy. Now you see me. Now you don't. 와... 야, 뭐야? 뭐야? 진짜 아유, 죽었어? 왜 <웃음> 와, 와, 그게 근데 같이 있었어. <웃음> 아, 그게, 그게 웃긴데? 야, 야, 나 같이, 웃긴 같이 웃긴 <웃음> 있었어. <웃음> 아... 아니... 아니, 아니... 어, 아니, 아니... 아니, 바이바이... 바이. <웃음> 어렵다, <어럽한 웃음> 세상, 진짜, <웃음> 아니, 저... <웃음> 왜,